이번에는요, 맵쌀 스폰지 케이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쌀 스폰지 케이크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맵쌀가루는 박력분과 다르게 잘 뭉친다 자, 뭉침으로 섞을 때 각별한 주의 요구됩니다 자, 두 번째요, 맵쌀 반죽에 지나치게 공기가 많은 상태에서 패닝을 하면 주저앉기 쉽습니다 비중을 너무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 자. 세 번째는요. 어, 맵쌀가루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품을 100%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충분히 거품을 어,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맵쌀가루 가잘 섞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품 을 많이 일으키면서 저주면서 균일하게 섞이게 하면서 그러면서 비중을 무겁게 하는 아, 그런 전략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네 번째는요. 굽는 과정에서 어, 한, 어, 색이 나기 전에 문을 열면 주저앉게 되겠습니다 생당이 전에 문 열지 않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싱볼에 제일 먼저 계란을 넣어주세요 자계란은 거품기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이때 잘 풀지 않고 설탕소금을 집어넣으면 족살 같은 덩어리가 생기겠습니다 가볍게 자, 완전히 풀어지게 어떻게 하냐면, 자 위에 거품이 끼죠 거품이 끼면 풀어지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설탕 조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 섞음을 집어넣고, 자, 균일하게 섞으면. 설탕 섞음을 집어넣고, 균일하게 섞으면, 자, 뜨거운 물을 올려놓고, 중탕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넣어주시면 돼요. 뭐, 이거 집어넣 세게, 저럴 필요 없습니다. 어, 온도의 균일하 그만 연결두면서 천천히 저어서 온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단이 끝나면 계란 비린내가 올라오고요 네, 계란이 진도라고 변합니다 온도를 꽂아보면 보다 더 확실하겠지만요 자, 다 됐다고 판단이 되면 들어 올려시고 거품기를 넣고 믹스에 장착해서 휘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고 난후 고속으로 휘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거품이 요정도 올라오면요 어, 그 다음에 고속으로 거품을 일으키다 보면 거품이 거칠죠? 자, 이단으로 돌려서 거품체를 좀 치밀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단을 오래 돌려서 거품체를 치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품은요, 자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100% 떨어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닐라 향을 넣겠습니다. 일단으로 균일하게 혼합하면 반죽은 이것으로써 끝나죠. 자 이번에는요. 체친 가루를 넣고 균일하게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반죽이 다 만들어져서, 이번에는요, 가루 재료를 넣고, 어... 가루재로 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볼때가루료를 붓고 이가루료를 섞는 걸 혼자 하게 되잖아요 여기 가 이제 실전에서 할 때야 가루를 부어주는 사람 따로 이 섞는 사람 따로 하니까 조금씩 부어주면서 섞, 섞으면 덩어리가 잘 안지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시험볼때 혼자 붓고 혼자 저어야 되니 좋은 다음에 빨리 빨리 그 가루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텐데 그 가루를 자꾸 들어 올려주세요 올리면은 이렇게 어리지지 않고 잘 섞입니다 자 어, 여기서 얼마만큼 거품을 줄이느냐가 중요한데요 거품을 줄인 줄인 그 정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지석 끝에 거품을 줄이지 않되고 지금 거품을 줄여야 돼이 가루가 들어갔을 때자 거품이 이런 상태로 추어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버터스폰지 케이크 공립법, 변리법은요이 중량이 나와있지 않아 제시된 팬의 개수에 맞게끔 균일하게 패닝하면 되는데 이메살 스폰지 케이크 자 이번에 추가된 맥살 스폰지 케이크는 분할 중량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켜야 돼 요구사항이기 때문이죠. 자, 2호 펜이 제시되면 300g을, 3호 펜이 제시되면 420g을 계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요, 3호 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420을 이 붓고 펜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에 펜을 올려놓고요. 그런 다음에 올려서 저울을 보면서 자 이렇게 420이 된 양이 이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4개 준비하시고 오븐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